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우와 네 오늘은 지즐이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게 됐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앞으로도 활동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간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 못 올렸었던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만들 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펜더럼 웨이브 펜더럼이라는 뜻은 진자 운동할 때 여러분들 시계추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진자라고 하죠 진자를 영어로 팬더럼이라고 하는데요 진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게보다도 줄의 길이에 의해서 주기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의 길이를 조금씩 조금씩 조절을 잘 해가지고 아름다운 운동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게펜더럼 웨이브라는 건데요 엄청난 크기의 너트들을 총 저희가 몇 개를 챙겨왔죠? 하나 둘셋 17개의 너트들을 이렇게 챙겨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친구들을 무게추로 이용을 해가지고 예쁜 펜드로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T는 2파이분의 g l 입니다 L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줄의 길입니다 우리는 줄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L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친구는 당연히 중력 중력 가속도겠죠? 그러니까 9.8 정도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 주파수는 T랑 이렇게 서로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는 <끝> L이 됩니다. 프리퀀시 주파수를요. 60초 동안 몇번 움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횟수를 42번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60분의 42 하면 은 깔끔하게 숫자가 잘 떨어지게 되는데요. 0 7 헤르츠. 그러니까 F는 이제 0 7헤르츠가 되는데요.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하고 싶었던 거는 이 L이었죠. 그러면 L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루트를 다 풀고 안쪽으로 해주게 되면 은 이렇게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9.8mps 제곱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최초 L1의 길이는요 0.5071m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줄의 길이는 50.71cm가 되겠죠? 네 이렇게 돼서 우리는 L1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됐고요 제가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이렇게 싹 다 구해놨습니다. 엄청 노가다를 했는데요. L1서부터 제가 17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L17까지 이렇게 17번째까지가 있고요. 가장 긴 친구는 50.71cm고요. 가장 짧은 애는 26.59cm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줄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너트들을 공중에다가 이제 실의 줄의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달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은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늘어나지 않는 나이론 끈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끝에 부분을 라이터로 이렇게 꼬실려 준 다음에 이렇게 꽈가지고 최대한 날카롭게끔 모양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은 약간 바느질 하는 것처럼 잘 들어가거든요. 짜짠짠 이런 식으로 실이 관통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너트 하나를 이렇게 잘 관통을 시켜가지고 넣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수축 튜브를 끼우지 않고 납땜하는 그런 기분이죠. 으아아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런 식으로 너트를 하나, 둘, 셋, 넷. 네, 네, 열다, 열여, 열고네총 열일곱 개를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었고요. 네 글루건으로만 부착시킨 게 아니라, 네 나사를 조여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세팅을 완료를 했고요. 웨이브가 잘 쳐진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셋. 둘, 하 음. 오. 예네 여러분 이런식으로 펜드론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 이렇게만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음, 여기다가 수상한 짓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동을 해볼까요? 우리 펜도롬 웨이브를 한번 꼬리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둘, 하나, 와 여러분들 되게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 되게 몽환적이에요. 멋있어 멋있어 <웃음> 네 여러분들 오늘 지즐이 이런식으로 팬더럼 웨이브 즉 진자파도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어, 지즐이 여기서 끝내기에는 참 뭔가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당 구공 총 25개 정도를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포켓볼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즐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친구를 이용 해가지고 네 개형 펜드롬 웨이브를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네 안녕하세요 지질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 활동하라는데 큰 힘이 될거예요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대형 버전의 팬더럼 웨이브는 12월 23일, 네, 정말 안남았죠? 네, 토요일 오후 5시에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어요. 네, 이제 미술관 입장은 해당 행사 덕분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미술관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지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